여러분 안녕하세요. 10분 상식 세계백과입니다. 도미니카 연방 영어로 The Commonwealth of Dominica는 비슷한 이름의 도미니카 공화국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국가로 북아메리카 카리브해상 동부에 있는 섬나라입니다. 도미니카 연방의 국기는 초록 바탕에 노랑 검정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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윈드워드 제도에서 가장 북쪽에 위치해 있으며, 동서로 29km, 남북으로 47km의 길쭉한 모양의 단일섬입니다. 2600만 년전 화산활동으로 형성된 화산섬으로, 섬 전체 면적을 3분의 2가 열대 흐름으로 덮여있고,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온천인 끓는 호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상당수의 지역이 개발되지 않은 채로 남아있어, 이미 멸종했다고 추정되는 동식물의 상당수가 도미니카 연방에 서식하고 있기도 합니다.